저희가 그 일반분의 관상을 한번 드릴 테니까 눈, 눈, 코, 코아 진짜 이거 좀 겁에 질려 있는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불안증, 불안감 그거 심리적으로 압박감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이 사람 건강도 좀 염리스러운 사람 쇼크, 어, 뇌졸중 그리고 어 업무장만 이런 높은 자리를 앉았는데 과연. 근데 전체 화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음. 이 사람. 안녕하세요. 어,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일반 분의 관상을 한번 드릴 테니까. 한번반상한 번만. 번만 아네네네 네. 네. 바로 이분이십니다. 일단은 지금 이걸 봤을 때는 이 사람의 눈매를 이렇게 보면 어좀 겁에 질려 있다. 눈이 일단은 눈 자체가 이렇게 놓고 보면 너구리 눈. 어 약간 음명하지. 너구리 눈매는 약간 음명하다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속 마음하고. 겉에 이렇게 우리가 행동하는 거나 겉모습을 이렇게 놓고 보는 거하고는 조금 틀려 이게 앞과 뒤가 좀 틀린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고 사람의 눈은 응. 보통 어떤 거를 좀 많이 볼수 있는 거예요? 눈은 이 눈동자를 이제 보는 거거든요? 눈동자를 보면 좀 겁에 질려 있는 사람 두려움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눈을 딱 놓고 보면 눈만 딱 봤을 때 눈을 봤을 때 근데 검은 자를 검은 자와 흰자를 보면 이사람 건강도 좀 염려스러운 사람, 수크 어, 뇌졸중 이제 그런 것이 염려스러운 사람. 다음 코를 한번 보여. 어 코. 눈눈 눈, 코. <웃음> 아 진짜 이거. 일단, 이 사람 코를 보면, 코 부리가 있고, 코 메모리가 이제 있는데, 코는 권력을 이제 좀 많이 좌우하는 편인데, 이제 이 사람의 코를 이제 놓고 보면, 이 사진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코가 그렇게 높은 코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근데 매끄러운 코야. 매끄러운 코는 지금까지 살아왔는 인생을 놓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좀 수월하게 왔다 이 메모리는 이제 또 보고, 보, 놓고 보면 말년 운세로 또 이제 나갈 수도 있는 건데 어 재물이나 이런 게 이제 이 사람은 재물 운도 따라 오는 사람이고 생각지도 않는 행제 운도 따라 오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돼이코를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음. 입, 입만 보여드리고 전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 이제 입은 숨만 입도 아니고 굉장히 얇은 입, 입술도 아니거든 이 사람 입, 입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근데 입을 이렇게 보면 좀 입은 그렇게 싼 사람은 아니야 내뱉을 말과 내뱉지 말아야 될 말을 좀 구분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보면 되는 거고 입술은 또 이제 우리가 말로서 이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수라든지 그것도 속이 좁은지 속이 깊은지 또 이런 것도 이제 나, 볼 수가 있는 건데 입술을 놓고 보면 이 사람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니야. 전체적으로 이렇게 눈, 코, 음. 입을 이렇게 보셨는데 어때요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눈, 코, 입을 이제 지금 부분적으로 이렇게 봤, 봤잖아. 네네. 부분적으로 이제 봤을 때는 그거 밑에 사람을 좀 많이 권위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음. 음. 그러면 저희가 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음. 바로 이분은. 나도 궁금한데. 한동은 장관이에요. 장관? 어, 법무부 장관이에요. 전체 하상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 음. 이 사람은 어, 날카로운 사람. 또이 하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막 이렇게 이득에 놀아나는 사람은 아니다 이제 보면 돼. 음. 그리고 성격이. 좀 깔끔해, 단호한 성격. 이분이 아무튼 그 윤석열 대통령 정권 오면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아무튼 법무부 장관이라는 높은 자리를 앉았는데 과연 잘할수 있을지 해서. 근데 전체 화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사람도 성격이 철두철미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엄청 꼼꼼해. 너무 꼼꼼해서 자기 자신이 항상 피곤한 사람이야, 이 사람.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 여기에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게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 음.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하고 따지는 거 좋아하는 그런 승리를 이제 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이제 보면 돼 피곤하다 이 사람 볼게 중반은데 뭐 말서 음. 이제 좀이 사람을 놓고 마음을 이렇게 읽어보면 근데 권력은 가졌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 하겠지 그지? 근데 이 사람 마음을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잘못 선택했다고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어 이 사람 이 눈을 아까 봤을 때 불안증 불안감 그거 심리적으로 압박감 이게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미래에 대한 거에 불안감을 이 마음에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그게 겉으로는 당당하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 속, 속마음은 불안감에 떨고 있는 사람이야 이 어디까지 올라와있어? 지금도 충분한 높은 자리지만 한 번은 기로에 서기는 하지만 한번 위기는 오기는 하는데 그 위기, 위기도 잘 넘어가. 왜냐면 코를 뭐 놓고 보면 이 사람은 순조로운 사주거든. 잘 피해 당겨, 이 사람이. 위기가 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기에서 뭐 힘든 건 있겠지만 힘들어도 이 사람이 잘 넘어갈 수 있어. 이, 이런 그런 운세가 좋은 사람 쉽게 말면 운이 좋은 사람이지 올해도 운이 좀 좋을까요? 올해도 뭐 시끄러운 거에 비해서는 괜찮아 이 사람이 시끄러운 거는 당연한 거지만 근데 시끄러운 거에 비해서는 이 사람이 운세를 놓고 보면 나쁘다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 뭐 조심해야 될 점이나 뭐... 아유 없어죠 조심하고 조심은 구설수는 조심할 게 없잖아 입살에 올라 쓰고 구설에, 구설수에 올라 쓴다 이거는 거는 네. 이거는 조심할 게 없는 거지 지금까지 관상 봐주신 분들 중에 제일 좋게 나왔어요. 그렇지 이 사람 관상을 이제 놓고 보면 얼굴 하상이 굉장히 매끄러운 상이야. 매끄러운 상은 이 사람이 욕심만 가득한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좀 어떻게 보면 정직한 사람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는 사람이지.